뭐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꿍이와 개새마리들의 까꿍이라고 합니다 2020년 청년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다고 하네요 <웃음> 눈앞의 현실에서 절망하지 않고 높은 하늘을 목표로 두고 성장하는 훌륭한 청년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할게요 청년 여러분들 까꿍이와 저희 개새마리들이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화이팅 청년이 미래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터 깍둥이와 개세마리들이었습니다 안녕